안녕하세요 이즈티브의 이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가 지금 제가 강의하는 장소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이곳은 천안입니다 천안 이게 천안의 KTNG 상상유니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지금 5주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5주째 어떤 강의를 하냐면 바로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그리고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지금 대학생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이 5주차의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1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날 줄에저도 상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오늘 천안 갔다가 바로 대전으로도 또 갑니다. 그래서 어, 오늘 천안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대전으로 바로 갈거예요 지금 뒤에 수강생이 또왔네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그리고 오늘 마무리 짓고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KTNG 상상유니브 천안 대전 인천에서 네, 5주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필요한 다양한 스킬을 대학생 친구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천안에서는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었 경험들 그리고 안 좋았던 었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마지막 주차라서 마지막 주차는 이렇게 회식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 게임이 아닌가요? 여기는 천안이니까 천안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KTNG 상상유니브라고 치시면 천안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천안 강의가 끝난 이후 저는 바로 대전에 있는 KTNG 상상유니브로 갔는데요 다양한 클래스 중에 저는 프레젠테이션 클래스를 맡았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5주 동안 찾아와줬는데요. 마지막 강의였기 때문에 좀제 개인적인 경험 및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들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 바로 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었는데요 뭐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말하기, 오프닝, 마무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던 클래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건의 강의를 끝냈습니다 아.. 지금 목이 쉬었죠 아.. 이게 계속 이렇게 말만 하면 좀 목이 좀 쉬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지금 KTNG 상상유니브인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참 기뻤던, 기쁜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1일, 1월, 2월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월, 4월, 5월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좀 좋은 강의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 싶어요 저도 오, 오늘 좀 너무 뿌듯해가지고 아, 가슴 좀 뭉클? 좀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저도 파워포인트 많이 많이 알려줄 테니까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안녕!